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증권 논제 3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음, 선화증권의 종류와 법률관계 중에서 용성계약하에서 발행하는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성계약하에서 발행하는 선화증권에 대해서는 의의와 선화증권의 형식, 선화증권 소진에 대한 법률관계 순으로 어, 차례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용성계약에서 발행하는 선화증권, 즉, 차트파티 비 l 이라는 화주가 대량의 운송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일항에 또는 일정기간 선박의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화주와 운송인이 용성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해 운송되는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에 대해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입니다. 용성계약부 선화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선화증권에는 용선계약 관계를 나타내는 문허를 표시하여 선하증권과 용선계약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뒷면 약관이 충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용선계약은 일종의 운송계약이고 선하증권 발행행위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물의 수령이나 선적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의 내용에 대한 증거로서의 추정적 증거력을 가지는 증거를 발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어, 개품 운송 계약에서는 별도의 운송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발행이 곧 운송 계약서를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함으로 선하증권의 발행은 개품 운송 계약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선하증권은 용성 계약하에서도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 시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용성 계약과 선하증권 뒷면 역관의 충돌로 공률관계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용선계약에어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는 첫째, 선박소유자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용선자가 선적한 운송물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번째, 선박소유자가 전기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자가 그 선박을 자신의 전기선 항로 영업에 투입하고 운송을 의뢰한 제3자인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박소유자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항해용선자가 자신의 운송물을 싣고 남은 공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소량 운송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의 운송물을 선적하여 제3자인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두 번째와 세번째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3자인 송화인의 운송물을 선적하기 때문에 운송인과 제3자인 송화인 사이에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것입니다. 이러의 경우처럼 용선자에게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는 용선자와 운송인 사이에 이미 운송계약인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데 용선계약서와 선하증권의 기능과 효력이 일부가 서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것은 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용선자인 송화인으로서는 운송물의 수령선적을 입증하고 목적지에서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할수 있는 화물수령증 또는 권한증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상이 운송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어, 황의 용성계약을 체결하고 용성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 때문에 별도로 선화증권의 발행이 필요합니다. 어, 수출상은 운송물을 선적하고 나면 운송물의 선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용성계약서는 이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 둘째, 수출상은 양육항의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권원증권이 발행될 필요가 있는데 용성계약서는 권원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습니다 용성계약하에서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첫째, 선화증권 소진이 누구인가에 따라 선화증권의 법적 지위와 효력이 달라지는가 또두 번째, 선화증권과 용성계약서의 내용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용선계약은 대체로 어,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그 운송 조건이, 운송, 운송 조건이, 운송 조건과, 운송과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 어, 합의 내용이 용선계약서로 작성됩니다. 음. 용성계약하에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의 운송조건은 별도로 작성된 용성계약서의 구속이 되고 그런 선화증권은 대개 약식 선화증권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성계약하에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의형식을볼티국제해운동맹의운송위원회가 승인한 선화증권양 형식에 따라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빔크가 승인한 용성계약과 선화증권의종류도 많습니다만, 어, 빌어블 레이딩 음, 어, 컨젠 빌또 비로블레이딩 어, 시멘트 보이지 빌또 비로블레이딩 페르트 어, 소, 소빌또 뭐, 비로블레이딩 어, 펄콜빌, 비로블레이딩 어, 누, 누보이빌, 비로블레이딩 그레인보이, 그레인보이빌, 비로블레이딩 어, 오보이빌, 비로블레이딩. 인터탱크, 비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화물의 종류나 선종에 따라서 용성계약과 선화증권의 종류가 표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용성계약과 선화증권 뒷면 약관 중 어느 것이 운송계약으로 인정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요. 어, 첫째, 용선자에게 발행된 선화증권은 용선자가 소지하고 있는 중. 두 번째, 용선자가 아닌 제3의 송화인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가 양도되어 서 다시 용선자가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중. 세 번째, 용선자가 아닌 제3의 송화인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되어 제3자인 송화인이 소지하고 있는 중. 어네 번째는 용선자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가 양도되어 용선자가 아닌 제3자가 선라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어,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이때 용선계약의 내용을 편입한다는 약관이 문제가 되는데요. 선라증권이 운송계약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 용선계약 편입약관의 효력도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UCP-600에서 정하는 선라증권의 수리요건과 관련된 문제들이 어, 법률관계로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선화증권 소지인이 용선자의 경우입니다. 첫째, 용선자에게 발행된 선화증권을 용선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어, 선화증권은 운송물의 수량, 외관상태, 선적에 대한 증거증권인 화물수령증과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권한증권에 불과합니다. 어, 선화증권 뒷면 약관은 운송약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용선계약만 운송계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송 도중 선장의 과실 로 운송물이 멸실되었는데 용선계약서에는 선장의 과실이 면책사유가 아니었으나 선라증권에는 선장의 과실이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운송인과 선라증권 소지인 용선자 사이에서는 용선계약이 운송계약이므로 운송인은 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 두번째 용선자가 아닌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가 양도되어 다시 용선자가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도 용선계약만 운송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영국에서는 선하증권이 운송계약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적도 있었지만 어, 판례는 이후에 변경되어 용선계약에는 중재조항이 있으나 선하증권에는 중재조항이 없었던 사안에서 운송물의 수량 부족을 이유로 한손해배상청구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 소진이 용선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선자가 아닌 송화인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되어서 소지하고 있는 경우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이 제3자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용선자가 아닌 제3자인 송화인은 용선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운송인과의 사이에서는 선화증권만이 운송계약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자기는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용선자에게 선화증권이 발행되었다가 양도되어 용선자가 아닌 제3자가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의 증거로 인정이 되는데요. 운송인이 용선자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운송인과 용선자 사이에서는 용선계약이 운송계약이으로 선화증권은 화물수령증 및 운송물 인도청구권에 나타내는 권한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뿐입니다. 1855년 설화증권법 제1조에서는 설화증권의 양도시 설화증권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상의 권리의무가설화증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화증권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선자에게 발행된 설화증권과 같이 선아증권을 운송계약과 별개로 보는 경우에는 선아증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될 만한 계약 자체가 없다고 하했습니다 어, 이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영국 대법원의 특힌 판사는 이러한 경우 선아증권의 양수인은 용선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수하는 것도 아니며 선아증권상의 용선자의 권리의무를 양수하는 것도 아니고 선아증권의 기재 내용에 따른 새로운 계약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무헌증권성이라는 성질에서 그 근거를 어, 찾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용성계약의 내용을 편입한 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용성계약의 내용을 어, 선화증권에 편입한다는 편입약관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어, 운임과 기타 조건을 용성계약대로 함, f r e a t and all other conditions as per 차트 파티 등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는 흔히 선박 소유자 등이 선화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용선계약 내용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편입하는 운문인데요 선화증권이 운송계약으로 인정되는 용선자 2외의 제3자가 선화증권 소지인 경우에 편입약판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효력 발생 요건으로는 어, 영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용선계약의 내용이 편입약관이지 기재대로 선화증권의 내용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첫째는 편입약관은 용선계약서가 아니라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대개 용선계약을 보면 선박소유자는 용선자가 요구하는 대로 선화증권을 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그 발행되어야 할 선화증권의 양식을 규정하여 놓거나 또는 그 선하 증권에 포함되어야 할 용성계약의 일정한, 일정한 조항들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용성계약 서에 기재된 편입문항만으로는 선하 증권 소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선하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용성계약의 내용을 편입한다는 문항만이 선하 증권 소진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편입약관은 편입하려고 하는 용성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 편입문언이 편입될 용성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이제 연구와 관련하여, 어, 용성계약의 어떤 내용이든 간에, 라는 포괄적인 내용의 문언은 용성계약의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한 것이 아니고, 운송물의 선적, 운송, 양육 및 운임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 terms of the charter of party which are relevant to the shipment, carriage, and the discharge of the cargo and the payment of freight 만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모든 조건 및 면책사유는 용성계약서대로 한 All Conditions and Exceptions as per Charter Party라는 문헌에서의 조건 및 면책사유, 즉 Conditions and Exceptions는 운송물의 운송, 양육 및 어, 인도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중재조항과 같은 부수적인 내용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임 문헌은 용성계약의 중재조항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 원래 용성계약과 재용성계약 중편입문헌에서 말하는 용성계약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어, 선화정권을 발행한 선박소유자가 체결한 원래 용성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우에 원래 용성계약이 정기용성계약이고 재용성계약이 항해용성계약이라면 정기용성계약보다는 항해용성계약의 내용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위편입문헌에서의용성계약이 위하는 반대로 재용성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선하증권과 용성계약의 관계를 잘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편입약관에 의하여 편입되는 용성계약의 내용은 선하정권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고 조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내용이 모순될 경우에는 선하정권의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어, 이 용성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고 하는 용성계약의 중재조항은 선하정권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 용선자는 최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용선계약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 사안에서 영국 대법원은 이 조항이 용선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조항의 편입 목적은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도 용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음,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상의 용선자로하는 표현을 선아증권 소진으로 수정하여 이 조항이 선아증권 소진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반대론도 있었지만 이러한 반대론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아증권에 편입되는 용성계약의 내용은 그 편입의 목적에 비추어 선아증권의 내용과 조화되도록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단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진정한 계약이 무엇인지, 또한 계약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효력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에서의 운송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용선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어, 선아증권,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중 누가 선하증권에서 말하는 운송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 선하증권이 용선자에게 발행되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가 운송인임이 분명한데 문제는 선하증권이 용선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행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어,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어, 그 상대방인 운송인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중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 어, 1924년 헤이그 규칙이나 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재소기간, 1년을, 1년의 기간을 도과시켜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개의 사안별로 계약 관계 또는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실 판단의 문제인데다 용성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 법적 성질과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무엘 대 웨스트 하틀풀 하트, 하틀 스팀 내비게이션 사건에서 월튼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많은 판결들이 인용되었고 어느 정도는 서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 개개사안에 있어서의 서류와 정황에 따라 결정되는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견상 모순되어 보이는 것은 주로 개개사안에 있어서의 서류와 정황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형적인 사안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선체용선에 해당하는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에서 송화인과의 계약은 용선자와 송화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지 선박 소유자와 송환인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명백하다 또 용선계약의 용선자가 어, 오로지 만재운송물을 선적하기로 하고 운임지급을 보증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용선자가 만재운송물을 선적하고 어, 선하증권 어, 상의 운임을 초과하는 용선 운임을 합의된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그 책임이 중요한다는 내용이 흔히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설라진권 하의 운송계약은 통상적으로 선박 소유자와 송환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사안에 있어서조차 나의 의견으로는 어떤 철칙을 세워둔다는 것은 별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습관 사안들에 있어서조차도 그 정황과 서류의 내용은 개개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설명한 이두 가지 타입이나 종류의 중간에는 무수히 다양한 중간적인 사안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체용성계약하에서 발행된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관계가 선체용성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선박을 정류, 관리, 운하하고 선박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선체용선자이지 선박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화증권상의 운송인은 선체용선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정기용선계약과 항해용선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판단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 정기용선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으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의 선박을 정유관리운화하며 선장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선박소유자이고 선장은 그의 대리인입니다. 선장이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에서 말하는 운송은 선박소유자로 추정됨이 원칙입니다. 용선자나 용선자의 대리인이 선장을 대리하여라는 문화하에 선하증권에 서명하고 발행한 경우에도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 역시 선하증권상의운인은 선박 소유자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를 운송인으로 인정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용선자가 선화증권상을 운송인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선화증권의 모두에 용선자 이름이 기재되고, 또한 그 안에 운송계약이 용송화인과 용선, 용선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명시된 경우. 두 번째 용선자가 유명한 전기선 운송업자로서 자신의 선대를 보충하기 위하여 전기용선한 선박으로 운송한 운송물에 대하여 용선자의 이름이 기재된 선화증권을 선장이 서명 발행한 경우 세번째 선화증권의 운송인을 확인하는 조항인 Identity of Carrier c l u s e 가 있는데 여기에 용선자를 운송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네번째 어, 용선자가 전기선 운송업자로서 자신의 선대를 보충하기 위하여 전기용선한 선박으로 어, 운송한 운송물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선화증권을 서면 발행한 경우. 다섯번째 선화증권의 사용약관이 있어서 용선자가 어, 운송인이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화증권 소지인이그 사실을 잘 모르고 용선자를 운송인이라고 오해하며 용선자에게 배상청구를 하자 용선자의 대일이 마치 용선자가 운송인인 것처럼 그 배상 청구에 대하여 계속 협상을 진행시킴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으로 하여금이 오해를 진정한 것으로 믿게 만들고 또한, 어, 또 한편 또한어 진정한 운송인인 선박 소유자에 대한 배상 청구의 제소 기간을지나게 만들어 선박 소유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잃게 만들었다면 용선자로서는 더 이상 어, 자신이 운송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근반원의 어, 범위가 적용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러한 경우 중에서 예, 1번에서 4번까지의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발행 주체가 용선자이고 소위 선하증권으로 증명되는 운송계약의 주체가 용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선자가 책임 주체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어, 이는 용선계약 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선하증권의 법률 관계에 의한 당연한 효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다섯번째 경우는 연미법상의 금반의 법리가 적용된 것인데 민법상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돼도 동일한 법리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를 운서인으로 인정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용선자가 선하증권상의 운서인으로 인정됩니다. 첫째, 선하증권의 모두에 용선자 이름이 기재되고 또한 그 안에 운송계약이 송하인과 용선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명시된 경우. 두 번째, 용선자가 유명한 전기선 운송업자로서 음? 아, 아닙니다 했고요. 자, 다음은 사용약관이나 운송인 확인약관이 있는 경우인데, 선하증권의 사용약관 또는 운송인 확인약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국법원은 그 약관의 기재 내용대로 선박소유자를 운송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 사용약관이라 하면 선하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그선박의 소유자이거나 선체용선자가 아닌 경우에는 선박, 선하증권은 박그 회사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의 대리인으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약관입니다 아, 운송인 확인 약관이라 하면 그선하증권은선하증권 소진과 선박 소유자 사이의 계약이고 선하증권의근간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선박 소유자만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의미합니다. 아, 사용 약관 또는 운송인 확인 약관의 효력에 대하여는 그 유효성을 부정하는 입장과 인정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유효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주로 위의 약관은 1924년 헤이그 규칙 또는 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3조 8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료라는 것과 용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안에서 단지 선박 소유자를 운송인으로 본다는 주항 때문에 용선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1924년 헤이그 규칙 또는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3조 8항 위반으로 무료라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법원이 이러한 입장이 있고요또 유효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이들 약관은 운송인가를 인 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취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1924년 헤이그 위칙 또는 1 9 68년 헤이그 비즈비규칙 제3조 8항 위반이라고 할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인데요. 영국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어 디마이스 크로즈와 아이덴티티에브 캐리어 크로즈의 예심을 에요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 어, 조항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CP600의 해석상 사라증권의 수리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CP600에서 용선계약부 사라증권은 은행이 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신용장이 특별히 용선계약부 사라증권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안에서 수리하게 되는데요. 수리를 허용하는 경우로 하더라도 반드시 선화증권의 용성계약에 따른 Subject to Trat Party라는 문언이 있어야 수리될 수 있습니다. 어, 이상 용성계약하에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 오늘의 퀴즈는 용성계약하에서 발행하는 선화증권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 5가지 정도 예시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33강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